태화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라와 시를 가지고 리듬 연습과 슬러 연습 같이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미션2의 마지막 수업, 시와 도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실 건데 도의 경우는 지금 모든 키를 이 새끼손가락과 이 검지 두 번째 손가락 빼고 다 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가 제일 힘든 손 자세인데요. 지렛대 원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가 거의 가운데 이 부분이 플스의 제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길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 엄지 손가락이 뒤에서 밀어 주셔야 돼요. 얘는 이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 얘는 이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 입술은 확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서 나중에 손을 이렇게 다 떼도 지 않는 자세가 되셔야 돼요. 이 자세가 제일 힘들기도 하지만 안 되시면은 나중에 다른데 힘이 분산이 돼서 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아기 오래 연주하시기가 점점 힘들실 수 있고 특히 이새끼 손가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거를 이렇게 피고 연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가 다 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기도 어렵고 손 모양이 손가락 모양을 바꾸기도 힘을 빼서 바꾸기도 참 어려운 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손을 약간 힘을 빼고 둥글게 살짝 얹는 정도의 힘만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렇게이 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내,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점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기게 반주에 맞춰서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저와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보세요. 있었습니다. 악기가 어떤 사람만 이렇게 내려,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입술이 어, 악기와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들어가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자세 교정을 하셔서 나쁜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또다 잡으시고 입술에 대시고 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해 볼게요. 시도 하나 둘셋넷 자 아, 이제 누가 한번 연주해봐 그럼 이 솔라시도는 확실하게 연주가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는 미션 3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미션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요 다음 시간은 솔라시도를 응용한 간단한 통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고